아, 어? 코 씨, 점점점 늘어요. 아유, 두번 가기 귀찮아요. 네. <웃음> 식초, 설탕, 마요? 간장, 참기름, 미원, 네. 네. 재료 손질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여섯서 씻고 아 크다. 와 실하고 크다 이거 오이 봐봐. 와 오이가 실해. 오이 봐봐 오이가 싫하자 오이야 아, 아. 오이야 <웃음> 아 그래요? 나니요아니 아니요. 언니 갖고 왔으니까. 어 그래요. 어. 뭐, 뭐, 뭐 갖고 올까요? 아니야안 갖고 올게요. 일단 많이 먹어. 오. 많이 먹어. 오이 아마 피곤해서 잘 걸려. 왜냐하면 <웃음> 오이 맞대요. <웃음> 어, 오이 피, 오이 지 게임하고 있을 건데 아닌가? 저 실력 졸라 많이 났어요, 우리. <웃음> 네가 늘어봤자지. 그래서 <웃음> 다들 빨리 보내요. 와, 갖고 와야 되네. 아, 혹시 어, 조금 걸리싶은데 이거? 오이 아줌마님 슈퍼 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제가 좀시한 편입니다. 부라치지마 오이야 진짜. 그한 토막도 안되는데 뭘 실하다 그래. 아이고 진짜. 니나 내나 아이고. 밑에 내려다보면 뭐 없잖아. 우리 둘 다. 아이고 오이야. 비빔국사도 <목소리도> 싸우 <오시는>, 오이는 까시오이 <웃음> 뭐 오늘 양상축한 색이에요 는 여기저기 많이 넣어야 돼요, <웃음> 여러분. 맛있게 먹으려면. 왜요? 맛을 보려고요. 다 들어가야죠. 어? 쓰라고 만든 건데. 근데 기깔이 귀여워, 윤누나뭐스피노 얼마예요? 26만 원, 26만 9천 원이에요. 근데 어디서 샀어요? 아 랑이 언니랑 바꿨다. 숟가락 포크 그거랑. 음. 아 근데 또케찹하고 그 마요네즈 사러 가야 돼요. 마요네즈 케찹 맛있어. 얼마나 햄버거 먹고 싶었는 거죠? 정코푸드 알러비. 응. 정프푸드 알러비. 2 6 6만 원이래 이거 <웃음> 고든 램지 버거보다 비싼 거야, 얘들아. 응? 그 버거 맛있대? 안 먹어봤어. 응? 우리 가게 먹어보더람없어요 비비랑 망연이랑 저번에 서울에서 먹은 것 같은데? 근데 거 같은데. 근 거기 감티가 유명한 데 트러플 올라간 거. 먹어보고 싶어. 그 햄버거 하나 얼만데? 1 8얼마 10만 원이요 1 2만원이요 햄버거 하나가 12만원이가 어? 그정도 하지 않아요? 10만원 돈으로 알고 있는데 햄버거 하나가? 음. 아 쉐이크가 제일 맛있어요? 햄버거 더 비싸요? 죄송해요 제가 감히 <웃음> 아, 센텀에 들어오는데 14만원이래요 햄버거 하나가? 센텀에 공사중이래요 어, 나중에 먹으러 가요 귀걸이하고 하얘, 햄버거 먹어. 햄버거야, 무슨? 소를 잡아놨어? 하얘. 하얘. 아, 아. 아, 아. 아. 뭐. 뭐. 금가루? 금? 아. 금가루 뿌려져 있지 않아요, 거기? 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냥 경험상 한번 먹는 거지. 불고기 먹어는 맥날이죠. 하노의 아, 트러플에 막 비싼 거나 들어가는 거지? 그게 미국에서 유명한 거야. 고딘 랭지 셰프 자체가 유명하니까, 아무래도 그 화가 많으신 셰프 분이잖아. <목소리> 욕망이 비빈데다오늘 <비빔 것> <목소리> 내가 볼때 이거. <웃음> 손이 너무 커이 비빔국수는 어, 오늘 그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웃음> 여러분 욕망의 비빔국수입니다 나는 장갑 끼면 칼들이 잘 못하겠더라 나도 그건 난 설거지도 그 고무장갑 끼면 잘 못하겠어 그내 손으로 그덕꾸 탁한 느낌이 나야지 뭔가 설거지한 느낌이라서 아니 칼... 칼을 여기 봐봐요 여기 음... 자 한... 시전이 한 박집 하시나요? 벌써부터 시발을 받지를 할아 그죠? 오뎅 안느끼고 먹어요? 이거 어차피 조리돼서 나오는 거잖아 동이 먹니 이거를 이미 삶고 그 뜨거운 물에 해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돼요. 스팸도 그냥 숟가락으로 떠먹어도 되는데, 뭐. 쌩오적을 안 먹어봤나 보다. 쌩오 맛있는데. 이거 그냥 구워서 먹어도 맛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주 우리 몇인분 안돼요. 오늘 어, 그 정도까지는 안되고요. 저게 말이 14인분이지. 14, 14인분 안돼. 거? 아유 보지 못했어 다 입고 있네요 아유 아쉬워 한게라 가져왔죠 가죠한번 아, <웃음> 왔다갔다 하는 력같아요 아니 제 비빔국수에 틀을 깨는 요리가 나오고 있어요 어묵부터 단무지까지 근데 요리에 정답이 어딨어? 비빔이잖아 있 집에서 비빔밥 먹을 때 내가 넣고 싶은 거다 넣어 먹잖아 언니 난 너무 미안한데요 어, 휴지 갖다 줄게 네, 냅킨 좀 갖다 주시면 안 돼요? 꼬막을라 그러 네. 아, 니데 네, 비염 있어 갖고 비빔국수 이렇게 안 해먹나보네 하긴 뭐다 레시피가 있으니까 그죠? 국수 다 됐자! 국수 다 됐을걸? 아니야? 네 저 복근이 아픈 게 아니라요. 제가 원래 비염이 있어요. <웃음> <웃음> 잠든 사람아, <웃음> 잠든 사람아, <웃음> 자. 지금부터 조리 를 하겠어요 고추장 국수 양이 얼마나 될까? 아, 국수 양이 얼마나 돼서 는지 몰라서 넣을 수가 없다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가지고 설마 아이고 설마 이거 넘치겠어 이거 넘친다고? 에이 설마 얼마큼 될까? 제품은 이이이제 모자라면 선인장이라도 끊어서 놓아야지 뭐. 리샤오진이 저희 어머니가 너무 재밌다고 하네요. 음. 어, 중국으로 가셨죠. 충천네요어 <웃음> 저는 흥구원에요고요 <웃음> <웃음> <웃음> <반만 좀 볼게요. 웃음> <웃음> <웃음> 원래 이런 이때쭈서 먹는 거야. 이런. 음 맛이 있네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어 먹는 게 복스럽다고 개걸스럽지 그리고 이쁘게 봐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항상 힐링합니다. 그 그래, 어떻게 열 명이 있으면 내가 먹는 걸열 명이 다 좋아할 수 있겠어 안돼 어, 맛있다 이거 여기 이미 뭐 쳤어? 혹시? 아닌데? 아, 야채 모자르면언니가좀 뜯어서 먹으면 되겠다 맞지 맞지 아우 근데 언니 비빔국수 진짜 못 먹어 본 사람들은 말하지 마라. 졸래 맛있어 나 처음에 지리산 가서 먹어봤고 두 번째 는 저번에 이사 오기 전에 저쪽 가게에서 먹어봤는데 맛있어 너무 맛있어 쓸생나님 뭐가요? 뭐가 있을까? 옆에 있어요 진짜 우리 볼거 없나고 나 스투키 팬이라는 거 보면 아유 그냥 쓸생나님 스투키 하나 사 저 눈썹이 문신했는데 이 뒤로 더 그려요. 저는 세탁소 3년차입니다, 이제. 3년차. 아직 응애애기에요. <웃음> 햄찌님이 그냥 뭐든잘 먹을 것 같은데. 저 생각보다 가려요, 햄찌님. 후후후. <웃음> 저도 가린답니다. 나도 사람이에요 어떻게 모든다잘 먹겠어요 이마 보톡스 맞았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나 고상해야돼이거이 주름은 이제 너무 여기에 딱 그거 돼 있어 저는 아직도 가끔 공주님 첫 출근 날 영상 봐요 웃음버튼 왜? 나 그날 내가 웃겼어? 나 되게 떨지 않았어? 떨, 겁내 떨었던 것 같은데 귀걸이 멀리서 보면 햄버거 모양 같아요 햄버거 모양이에요 햄버거 햄버거 아니야 나 처음 나왔을 때가 더울쭉할 거예요 지금보다 <웃음> 쌍이님이 4월달 결혼기념일 선물로 세탁소 가고 싶다 했더니 남편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요 넘넘 신나요 <웃음> 기다리고 있어요 자정이 안녕 비빔국수 일단 국수 14인분 짜리를 다 삶긴 했어요 어. 근데 모르겠어요 몇 명이 먹을진 일단 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는 14인분은 아니야 2인, 최소 2인분은 줄이자 12인분 거기에 두 그릇 먹는 사람이 꼭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한 8, 9인분 되겠다 어. 아니야 여름성에 다닌다 그날 그거였어 엄청 긴장했어 그럼 아랑님 그때는 이런 스모키 메이크업도 안하고 볼 환타에 어, 빠져가지고 공주님 머리 기르시는 건가? 머리 뭔 말이야 어머 간, 어머 언니 가는 거야 간만에 네. 어 뒤집어진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뭔 말이에요? 뭐뭐뭐 뭐, 뭐. 뭔 말이래요? 아니 나 처음 첫, 첫 출연했던 영상 누가 보고 계신다 그래갖고 음. 그때보다 이제 더 쪘죠 그때 내가 환탑병에 빠져있었잖아 깨소금은 여기님유와 우리 취향대로 넣어요 얼마만큼 넣어줄까요? 저는 조금 넣어주세요 난 나중에 위에 또더 뿌려주세요 많이 아니면 작게? 조금만 조금만? 약, 면을 조금 많이 먹고 싶어요 음. 빨리 와 어디가 <웃음> 자기야 누군데? 자기야 왜 들어다 봐라 여기가 많는데 기물이 원 그래 <웃음> 나 그때 자기야 <웃음> 어머 우리 너무 깔라풀하다 오늘 뭔가 어. 깔라풀이네 이거 칼라풀. 뭐야 이거, 이거, 이거 내가 써도 되지 어. 봄이잖아요 아우, 아우. <웃음> 깨소금은 조금만 넣었어요 국산은뭐 하나요? 바로 보내주신다 여기 앉아 여기 앉 이제 요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고추장을 조금만 넣어야 돼요, 알겠죠? 고추장을 다써버섯 <웃음> 조금 넣네요 <웃음> 조금. 빙마 뭐, 손님, 안녕하세요. 못다드릴까요 뭐 간장 좀 주실래요? 어, 진짜 막다 국수가 안 들어간 거죠? 들어간 거 같던데. 안 들어갔어요. 아직 안들어갔어 면은 여기 차고 <웃음> 면 삶아야 돼요. 어, 면. 시간인데 어, 면 없이 하는 거 국수예요. <웃음> 면 없이 국수가 어떻게? 야채 국수. 은 야채 국수인가 봐요. 이거만 나야 돼요. 많이 넣으면 느끼하거든. 좀 맞죠. 맞죠. 그냥 한통받으세요 <웃음> 집에 남아 있는 거. 미원 <웃음> <면 웃음> 언니 우리 오랜만이래. 언니 오랜만이래. 오랜만 났어요? 밥 <웃음> 먹을 때만 나오잖아 났어요? 나는 나도, 나도 난 언니도. 아, 미안해. 우리 그러분이 이 조합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 그자 음. 어. 어, 나도 여기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거 그때 그 이후로 처음이네. 앞에 앞에 좀버려주시요내 생일날 초밥 먹고 너구리 먹은 뒤로. 그 안녕. 이거가? 너무 아이쁘네. <웃음> 어, 너무 아이쁘네. 색 같이 이 거. 여 있네요. 설탕도 여러분. 좀 만나야 돼요. 이 정도는 누구 생일 아니에요? <웃음> <웃음> 자 이제 여러분 다 됐거든요. 국수 만나서 비비면 돼요. 국수 서 먹었어? 우리 삼촌 들고 말하면 안 와야 돼 삼촌들이 알죠? 우리 삼촌들 특성을 이해하면 이제 가질러 가야 될 걸. 요가 갔다 올까? 네, 고스만 가져요. 쌀만 놓고 있거든요, 주방에. 그대로 먹어도 반찬인데. <웃음> 얼음 좀 부어 줘야 다. 다요? 네. 다 다. <웃음> 원우만안 네. 음. 뭐 돼요. 이제 대상. 음. 설탕 조금 더주시네요오 어. 됐어요. 아, 김치 담그는 거야. 배추는 오르고. 어차 나무 턱 와요 대추 <웃음> 지금 톱을 만들고 있으니까 물 뱅가 <웃음> <왠가. 웃음> 식초? 아니요 식초 넣으면 안돼요 이거 단물지를 넣기 때문에 식초까지 넣으면 <웃음> 너무 새콤하면은 왜 안와? <웃음> <웃음> 언니 나 같아도 그1사인분다 삶으면 시간 걸리겠어 이모들이 냄비 큰거두 개를 삶고 있는데 한 군데도 못 삶는데. 음, 지금 짤 걸요. 안 짜요. 그럼 고추장 더 넣을까요? 아니요 <웃음> 너무 맛있는데. 어 그래요? 응. 음. 어머 날파리새끼 한마리 왔어요 잡아요 어 그래요 맛있다 아니 왜 안와 아니 근데 왜 안와요 왜 안와 국수가 아이들 바보요예쁘네요예쁘다요 <웃음> 산도잉 빨리 빵냥냥 보스 베베 마베 모라카노 뭔 말이에요? 14인분 아니에요? 그 말이 14인분이에요? 13분은 어때 우리가 다 쳐먹어? 우리 남자 새끼도 아니고. <웃음>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어머 여기다가 오징어 생오징어싹 넣었고 o u 어요 아니면은 고도 고두... 지포 o g 도도 o t h 다 진미채. s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네 골뱅이 골뱅이 응. 오구 고파요 얼음 다 녹고 있어요 지금 응. 근데 안와 <웃음> 어어 골뱅이도 맛있게 맞아요 감사합니다, 어, 와. 어, 감사합니다. 오, 와? 이거 배에서이 엄마 <웃음> 저, 저. 이거 맞아요? 수 양복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거 맞아요? <웃음> 맞아요 아닌거 아직 좀 싸먹고 계시는거이모일모파그그엄마아니 <웃음> 이모, 이모님이 아직도 싸고계그 한거 더 넣어야 되겠다 아, 한 거, 한 거. 국수를 하나 더 넣어 요 빨간거 넣어주세요 빨간 거. 네, 됐어요 아 맛있겠다 음. 는 어 여기도 있죠 미쳤어 미쳤어 브리즈. 브리즈. 브리즈. 니리니 브리즈. 브리즈. 브 엄마 브리도다리즈다 음. 이제 그래. 줄래요래 그래, 그래. 그래, 이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아요래 그래, 이거 줄어봐 얄미야미 음. 들고 먹어요 여러분들 어 언니야 이거 언니꺼 여기해 놨어? 음, 알겠어요 한 주는 얼만큼? 다또 많이 줄게요 그래요 <웃음> 어? <웃음> 아니 됐어 <웃음> <웃음> 잘못했어요 <웃음> 어 맛있겠다. 아침에 요리 날 만큼 먹어도 되나요? 먹어도 돼요. 적당히. 냠바바. <웃음> 음. 음. 너무 맛있어요. 위에 라바, 컨트롤스게일 이거. 오, 이건 들이가또 예, 수잖아요 음, 주짜라이요요앉아요 음, 주씨 음, 여러분, 우리. 앉아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아. 우리 먹어요, 그래, 아, 음, 우리, 내가 먹어요. 먹어요. 먹어요.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이ん中古車とプラグ다 응, 음, たう다 음, んう나う 음음음음음 미찮상셨어상 s a 어요 Randa. r a n 여기가? a n d a Randa. Randa. Randa. Randa. Randa. Randa. Randa. r 편한 줄알 r <목소리도> 삶아져야 돼우무 음. 어. 맛있다 저번에 했던거 비빔국수보다 오늘게 훨씬 맛있는데 맛 좋다. 맛있네. 너무 맛있다. 음. 음? 물? 응. 음. 어, 재가뭐뭐있는 봤어. 오이 뭐아로 뭐 <웃음> 네. 아니, 김치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건랑 같이. 먹어요. 아, 됐다. 아, 어, 우리 밑에서 먹는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가아 앉아, 여기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안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로아이아 앉아, 앉아, 소아앉소 앉아, 앉아, 아아 음, 음 유자가 오히려 못 먹어 야채를 못 먹어요. 오히려 못 먹어. 음. 어 명치 간 거야? 네, 너무 맛있어요. 음, 음 유자가. 오이은못 먹어 서뭐 왔다 갔어. 오가좋아 걸어 줄까? 먹먹먹 그냥 먹자. 음. 먹자. 먹자 내일 아, 오늘 일요일이었꽝. 나아 오늘 토요일이었나 너무 하셨는데요. 뭐 먹어요? 이제 자가이마이 힘내 이거 맛있어 모자랄 것 같아? 또썰어주세아 초원 초원이 큰 그릇 보지 모자랄 것 같아? 진짜로? 내가 네. 음. 또면변태라 가지고 여러분들 면을 또 좋아해 맛다 맛있다 요거 아직 한참 남았는데 이 그릇이 작은 그릇이 아니, 아니에요 우동 그릇은 큰그릇이에요 여러분 거나빵 음. 마카롱 뭐 이런거 별로 안좋아요 이거 음. 어디로 하는건데? 먹어요. 음. 뭐 드라이. 제가 맨날 가면 곳. 음. 너희집 앞이야? 상상. 장상. 상상까지 간다고? 머리하러? 라리하러힘내어 하미주가면 별로 이거 가 잘해? 응. 되게 쪼갓 너무 쪼갓 너아 너무 귀여워 <웃음> 야, 한 그릇 다 먹었어요 벌써 쟤도 잘 먹더라 응. 음. 이제 반 먹었어요 난 반. 맛있어 또 관중비 있어. 또알려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진짜 주인공을 뛰서먹는 거야. <놀람> 냉먹은 게 희한하게 불게 된다 면먹으그 습관인가 봐그죠 그냥 음. 고추종류는 다 불어먹잖아 원래 뜨끈뜨끈한 음. 냉모밀 먹을 때도 불어먹고 음. 다 먹어버렸다 보이네 아, <웃음> 나먹어다 <웃음> 먹었어 yeah. 야채 야채 됐어 뒤에 앉아서 잘 먹었어요 응음 뭐야? <웃음> <웃음> <웃음> 너 언제 죠저파 파우스 어머 너꽃 보러 갈래? 이 날에 나라도 정이라너 하요일 날 좋아요 진짜 꽃 보러 갈래? 응 음, 알겠어 응 흙수 밑엔 있요 해볼럴게 어. 뭐야? 이거. 응. 응.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마이트 국수야 뭐 미끄러져 내려가면 끝인지 배가 부르간지배 배가... 끓여 음. <웃음> 음 오이가 진짜 싱싱하다 없네 난 오이 식감이 제일 좋은 거 같아 그거 씹히는 거 단무지 식감이난 응, 단무지 어? 오이 아니야? 단무지 식감은 별로야? 오이도 있고 단무지도 있고 응. 오이야 봐봐 음, 둘다 비슷하네. <웃음> 어, 저당 음, 한파 주의보래요, 이번 주. 야 <웃음> 예. 음. 라 남았어. 잘 먹는다, 너. 맛있어. 음. 나 많이 퍼지맛있어 공주가 조금 더 많이 푸고 응. 둘이 비슷하텐데와근니 응. 근데. 근데 면을 많이 먹는다 네가 더것 응. 응. 많이 푸것 같아요 나 면을 조금 많이 달라가지고 어느 정도냐 나 이제 야채 남았어 여러분 잘했다 응. 어. 총알 다 먹어볼 네가 총알 다마시요 모자르면 나 오늘 뜨을때 별로 먹어 그렇아음 <웃음> 음, 나는 그게 안나도벽떼 먹었는데 지금 이제 나갔을까? 앉아도 놀다 같이 하면 돼벽다는 거지 아, 콕돼지 먹으러 갑시다 음. 맛있겠다 꼭꼭, 돼지 먹고 내려돼 응. 맛있겠다 옛날처럼 언니가 그러고 했으면 좋겠다 조금 나 맨날 밥 해줘 마 엄마 엄마 니까잘 먹지 나도 사람 새인마 다음에 뭘 엄마 해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 했는데. 다른 사람 안에는 겨자를 이빨 넣어만는만 어머! 나만, 아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이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 다먹어야 야채만 남아버렸어 보통 비빔국수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어묵 안 넣지 않아? 난 내가 어묵을 좋아했어 맛있어 맛있다 한때 뭐라예 막내 친구들 좀 많이 늘었나? 기 어떤 지 좀비 는어 거의 다디테일 디테일은 몇번올라가안 해보려고 거야 지금 무슨 이 비빔국수 비빔국수 맨이여러분 음. 그 음. 아, 갑자기 너무 배불러먹으면막 순간 그 포만감 같은 멍때리게 되잖아. 그딱그 상태야. 너무 배불러. 다 먹었어. 총솥이1 0다다 먹어 먹고서잘알어 배가 부른데 계속 먹게 되는게 이게 맛있는건데 그치? 팝고톡 확인. 턱에 근육이 많으면 효과 보자 방역에 샀지? 방역에 샀지? 최고야 빠 하지말라고 <목 universal> 다 먹었다고 또 줘? 닭꼬리 하나 줄라고 아... 이거 딱... 맛있어 콜라 마셔 다 먹었어요? 네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시작시다 여러분들 어, 와그 아까 많다 많다 그걸 다 먹은 거야 지금 여자 하나 둘셋넷 여자 다섯 명이서 <웃음> 여자 다섯이 <씨> 어디있어요 여기 다 <웃음> 솔직하게 아, 네. 여기 여자가 다섯이 어딨니? 그럼 그래 또 우리 태생이 어. 또 맞잖아 맞아 맞아 속일 수 없죠 또 태생은 또아이 <웃음> 남자들 아휴 초라 애들 봐봐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웃음>